사실 그 게임 자체가. 아씨, 뭐야 이거. 이렇게 웅장한 판은. 아. 그렇게 웅장한 판은 아니긴 했는데, 아씨야 너무 무서데 자, 이거는 이거, 이거 사기 쳐야 된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어, 감사합니다, 에이소님. 오오! 오오? 잠깐만, 6665. 오, 씨. 이건 따봉을 참을 수가 없다 우승인데 테스 오십사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세 어? 뭐야 이거? 제발. 아! 아, 제주장 성공 뺏겼어요. 성공을 아, 해버렸어. 성공을 하면 안 되는데. 제발. 아,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먹아아아어아아 아... 일단 플랜 내 거. 뭐다내 어, 거. 내거내 거, 거. 아 흉화체 내 거. 또내 거. 어민플. 나 썸네일 찍고 싶어. 뭐야 앞차지. 아, 아 합쳐지네 괜찮아 아 합쳐지잖아 아씨아 뭐야 합쳐지잖아 아니 이거 썸네일 찍으러다가 아 적응 좀덜 해도 돼 어. 비길 수 있어요! 아, 진짜 비길 수 있어, 이거. 아, 어. 어. 왼쪽 치 이거 첨복 까야 돼. 너, 너가 첨복 까야 돼. 어. 저거 치고. 비길 수 있어. 아니, 진짜 비길 수 있어. 자탈레까지. 어? 몰렸죠? 어? 아.